안녕하세요 재밌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아크서바이벌 중국서버 네, 중국서버에 와가지고 중국인들 좀 야무지게 좀 괴롭히면서 학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가 음... 좀 그래도 어드민이 좀 많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서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F1을 누르면 이렇게 상점 또 요게 상점이고 여기가 이제 킷 받을 수 있는데고 파란색을 누르면 <웃음> 어떤 킷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택수술 그러니까 받고 약간 중국 서버라 그런지 살짝 버벅거림이 있긴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긴 해요. 여기 서 특이한게 다이노 트래커가 있어요 데스엘프라는 것도 있고 앵그램 얼라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앵그램 얼라포를 앵그램이 읽히는데좀 오래 걸려요 아 그리고 여기 서버가 그것도 있어요 픽업모드 이게 픽업모드입니다 버튼 케이브가 설마 먹혀 있으려나? 지금 버튼 케이브는 제가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. 공식에서는 좀 살아봤어도 잠깐 산 거지만 공식도 뭐. 제인스님 네이 먹었어요? 에 네, 버튼 케이브 포필 깔아놨어요. 모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. 안 뜨지? 사대 자켓도 공룡이 안 나오게 해주고 차가.. 그 뭐냐.. 키타나 올까? 어? 들어 k 어어그음 한번 스트라이더 한 번씩 뽑아볼래요? 아트트이이더테이하하면안안 돼. 돼, 미션 션야야돼지지 미션 션방방깨 o 여덟개 깨야 되지 않아아니 m going to 아 r y the m i s s 쪼 o 능력치가 존나 많이 오르는데 y 렘 뽑을게요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 스탯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겠어 안장이 씌어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네. 뽑았어요 저 그거 메, 뭐예요 혹시? 14000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14000 36이네 36 36.. 36.. 뽑아봐 뽑아봐 이거면.. 이거 복제할거면 이 상태로 둬야 됨. 냅 랩작 찍으니까 랩작 찍은 상태로 복제되던데요? 나오는 것도 랩작 찍은 상태로 나오고? 어.. 그래 안돼. 여기 랩작 찍고 아마 복제할거예요 여기는 아 그래요? 이거 히 히라기가 좀 빡세니까 아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 해볼까 아 제가 그냥 아니 어디? 내가 한 마리 더 뽑아보고 비교해 보면 되지 어디 있어 뭘? 어디 있지 그렇지 왜안 보이냐 채도메인 한번 사면 끝이야 음... 아 하나 더삽몇 시에 기다려 던지는 중 삼십일 저 하나 사볼까요?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know. 려 d 어? 저, 뭐냐, 어? 내가 갈 n 했는데? 아.. 그.. 아.. 그 know. I don't 원소 그냥 이동된다 했었죠? 네 그냥 이동돼요 카르카 불프가 나와야되는데 불프 살까요 카르카? 일단 불러보고 일단 그 복은 악캡 복은 드시고 오셨어요? 지금 또 먹으러 왔어요 아 어, 벌써 스폰 데요 그런거 같은데? 양궁 불프 먹고 아 여기서 스폰 넣으셨다고요 아 여기가 원래 사기야 아캡이 여긴 빌드에도 계속 나오니까 희한하게 보급되는 장소 거기에서 뭐야 그 원래 뜨는 자 뭐냐 건축물 건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. 예 위에 허, 보급인가보급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돌지 않았을까요? 라바골렘? 태큰슛도 있으니까 은근 라그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아 그래요? 네 브랭. 서버 다운인가? 내 개먹는데 갑자기 어? 골렘 아무도 아 뭐야 라바골렘 아무도 안잡았는데? 어? 안잡았어요? 아 지금 다들 베이트를 짓고 있는데 덕분고있지 그러네 아 근데 나 지금 렉 너무 심해 라그에서 안 죽이지 못하는데? 일, 일단 빼요 일단 뭐라고요 일단 빼요 그러면